주방의 작은 체리 샷시를 화이트 샷시로 바꾸고 싶을 땐, 저는 먼저 필름지를 떼어냅니다. 그런데 필름지를 떼기 전 창문 유리와 샷시틀에 실리콘을 제거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칼로 가운데를 살짝 칼집을 낸후 떼어내면 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숨어있던 화이트 샷시가 나오기는 하지만 샷시틀에 남은 스티커 끈끈이 자국을 덮으려고. 필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필름 작업의 기초인 프라이머 바르기입니다. 더 깔끔한 결과물을 위해 사포질이나 퍼티 작업을 하면 좋지만 샤시의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아 바로 프라이머를 발라줬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붓을 페인트 전문용 제품으로 사용하세요. 저도 처음엔 한번 쓰고 버릴 거라 무조건 싼 붓을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붓털이 너무 빠져요. 붓털이 빠져서 샤시틀에 붙었는데 그냥 필름지를 붙여버리면 털이 붙어있는 위치에는 필름지가 위로 폴득 튀어 올라와요.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표시가 다 나버리더라고요. 필름지 시공시에 샤시틀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야 깔끔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프라이머가 발라진 붓털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샤시틀에서 떼어내려면 손에 프라이머가 묻으니까 꼭 붓은 페인트집에서 전용 붓으로 구매하세요. 팁 둘, 프라이머는 얇게 꼼꼼히 한 번만 발라줍니다. 제가 사용한 소상 프라이머는 원액에 물을 섞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름지 부착시 프라이머를 칠하는 이유는 부착력,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기에 시트지를 오래 유지하려면 부착될 면에는 모두 프라이머를 발라주세요. 팁 셋! 프라이머가 건조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 건조가 느리고 맑은 날엔 건조가 빨리 돼요. 프라이머 건조는 무조건 1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업날의 날씨와 상황에 따라 프라이머 건조 상태를 체크하신 후 필름지 작업을 하세요. 프라이머가 마르는 동안 필름지 재단을 해두신다면 시공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는 샤시에 붙어있던 시트지 자리엔 모두 발라주셔야 합니다. 드라이버로 나사가 있는 곳은 모두 풀러 샤시를 해체해 주시고 기존의 필름지는 모두 떼어내고 그 모든 자리에 프라이머를 발라주세요. 긴 창이면 모두 해체가 어렵겠지만 주방 작은 창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라이머가 건조되었으면 짧은 쪽부터 필름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스티커 이형지는한 번에 다 떼어내지 마시고요. 3cm 정도 떼어 방향을 맞춘 후 시작을 해주세요. 여기서 필름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붙일 때 이물질이 샤시트레에 붙어있으면 결과물이 울퉁불퉁해요. 전문가 분들이 시작 전에 사포질이나 퍼티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필름지가 팽팽하게 잘 붙었으면 여유분은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헤라로 밀어 필름지와 샤시의 부착력을 높여줍니다. 창문을 보시면 대각선 자국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꾹꾹 눌러 선명하게 자국이 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칼을 이용해 필름지를 창문 모양에 맞게 재단해 줄 거예요. 우선 유리 부분 측에 필름지를 칼로 재단한 후 손으로 접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헤라를 이용해 필름지를 단단히 부착시킨 뒤 남는 필름지는 유리와 샤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제 대각선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재단할 차례인데요. 대각선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헤라로 모양을 잡아준 뒤 대각선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재단해주세요. 이번엔 긴 쪽에 필름지를 붙여 볼게요. 이 또한 스티커 이용지를 3cm 정도 떼어 샤시틀에 붙여 시작해 주세요. 여기서 필름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붙일 때 이물질이 샤시틀에 붙어 있다면 결과물이 또 울퉁불퉁 하겠죠?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 뒤 필름지를 붙여야 결과물이 깔끔합니다. 헤라로 밀어서 필름지와 샤시의 부착력을 한번더 높여주세요. 창문을 보시면 대각선 자국이 있는 곳이 또 있을 거예요. 이곳을 꾹꾹 눌러서 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칼을 이용해 필름지를 창문 모양에 맞게 재단해 주시고요. 우선 유리 부분 측의 필름지를 칼로 재단하고 손으로 접히는 부분을 꾹꾹 눌러 표시하고 헤라를 이용해 필름지를 단단히 부착시키고 남는 필름지는 유리와 샤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혹시나 작은 기포가 생겼다면 헤라로 기포를 없애주시고요. 큰 기포라면 칼로 살짝 구멍을 낸뒤 기포가 그곳을 통해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재단할 차례인데요. 이것도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잘라주셔야 돼요. 대각선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헤라로 모양도 잡아주시고요. 문틀 아랫부분까지 시공이 되면 여부는 재단을 하거나 말아올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샤시의 옆면,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곳을 붙여보겠습니다. 미리 재단해 놓은 필름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필름지를 붙여줍니다. 헤라가 있다면 헤라를 이용 해서 붙여주세요. 저는 있으면서도 왜 손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는 필름지는 작업하기 편할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한번더 필름지와 샤시의 접착력이 좋도록 헤라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여담으로 급한 마음에 마트에서 싼 필름지를 구매했는데 필름지는 두께감이 있고 방염 처리되어 있는 필름지가 붙였다 떼었다 하기도 쉽고요. 또 기포도 덜 생기고 하는 느낌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필름지 시공하실 거라면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브랜드 제품 추천드려요. 밖으로 남는 필름지는 뒤쪽까지 깔끔하게 붙여서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각을 살려 붙여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필름지를 만약 안쪽까지 넣어야 한다면, 손가락 대신에 헤라를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필름지를 샤시 모양에 맞게 다듬어 줄 차례입니다. 모양 다듬기는 작업 맨 나중에 해주는 것인데, 직선은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문제는 지금처럼 곡선을 자를 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작업시 칼날이 새것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필름지를 붙여주세요. 필름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붙여주시는게 중요하다는 말 계속 드려요. 한 번에 다 붙이지 마시고 조금씩 붙여가며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물질은 최대한 없애야 결과물이 깔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하셨습니다. 밖으로 남은 필름지는 뒤쪽까지 깔끔하게 붙여서 마무리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각을 살려서 붙여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필름지 안쪽까지 넣어야 한다면 손가락 대신 꼭 헤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끝으로 샷시 문틀 차례입니다. 스티커 이용지는 한 번에 다 떼어내지 마시고 3cm 정도 떼어 방향을 맞춘 후에 시작해주세요. 여기서 필름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붙이는게 중요합니다. 잘못 붙였으면 최대한 빨리 떼어 다시 붙여주세요. 헤라를 이용해 문틀 옆면까지 필름지를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문틀 옆면에 필름지가 모자라도 나중에 실리콘으로 쏴주면 감춰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이고 난후 눈에 보이는 대각선을 붙어 자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다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이러면 그냥 다시 붙이는 게 나아요. 틈새 없이 저걸 붙이기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틈새 때가 티가 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재단을 하느냐? 최대한 칼을 문틀에 밀착시켜서 칼집을 내주세요. 대각선을 먼저 자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문틀을 먼저요. 그럼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죠. 자, 모서리 부분을 손끝으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꾹꾹 눌러서 표시를 해주고 그 후에 헤라로 가운데를 먼저 붙이고 양옆을 붙여주세요. 모서리를 손끝으로 표시하고 밀착은 헤라로 하는 이유는 경험상 모서리를 표시를 헤라로 하다 힘 조절을 못하면 필름지가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착할 때만 헤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서리 대각선은 이렇게 다 붙인 후에 잘라줘야 마감이 깔끔합니다. 필름지를 중심으로 대각선 바깥쪽을 잘라주세요. 이제 창틀 아랫면을 붙여볼게요 윗면과 아랫면을 붙이는 방법은 같아요 스티커 이용지는 한번에 다 떼어내지 마시고 3cm 정도 떼어 방향을 맞춘 후 시작해 주세요 칼을 창틀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잘라 주시고 손으로 모서리 자국을 낸 뒤에 헤라로 꼭 가운데부터 필름지를 문틀샤시에 붙여주세요 시트지를 반으로 잘라 쓴 이유는 시트지 길이가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시트지와 시트지 만나는 부분이 너무 티가 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티가 안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헤라를 자로삼아 깔끔하게 재단해 주시고요. 창문 뒤로 가셔서 뒷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주방 바닥재 셀프 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